Thank you. Thank you. How are you? Are you happy? Okay. I'm happy.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2022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신규 상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기존 보육교직원 이 상해 담보로 치료비의 90%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육활동 또는 일상생활 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육교직원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신규 상품은 바로 보육교중원 진단비 위로금 특약입니다. 이번 신규 특약은 상해 사고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절이나 화상사고에 대한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게 주요 특징인데요 골절이나 화상사고에 대한 보장성 강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로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탄생한 놀라운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육교직원 진단비 위로금 특약의 네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골절 진단비 회당 30만원 화상 진단비 회당 30만원 상해 입원 위로금 1일당 3만원 장례 위로금 1인 300만원 매 사고시마다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이 장례비의 경우 이 보육교지원의 불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유가족을 이루하고 현실적인 장례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원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상해 교통사고, 질병 사망까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 장례 이루금을 지급합니다. Good. Good <웃음> 특히 장례 의호금은 안타까운 선택으로 하늘의 별이 되신 교직원의 경우에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망인을 추모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에 상부상조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입니다. 이 놀라운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보육교주관 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어린이집만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진단비, 위로금 등을 하나하나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가입 금액은 1인당 4,390원. 1년으로 현원 기준 가입 후 재가입 기간에 실제 등록된 보육교직원 수로 정산됩니다. 동일한 보장 수준의 민간 보험사 보장 대비 30%에서 50% 수준의 합리적 공제료로 보육교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진단비와 위로금을 보장해주는 혁신적인 상품 바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진단비 위로금 특약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thank you very, very much for e a t t i